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다가 화면을 클릭해서 우측의 상단에 점점점 3개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하단에 신고, 품질, 자막, 재생속도, VR로 보기, 고객센터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동영상은 어쭈빈이 꿀팁 제공처럼 이렇게 화면이 보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과연 어쭈빈이 꿀팁 제공이라는 게 뭔지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봤더니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PC 버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대시보드 밑에 콘텐츠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클릭하세요 설정을 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연필모양 아이콘 세부정보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영상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썸네일 기타 등등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화면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자막 최종화면 밑에 보시면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드를 클릭하십시오. 하나의 영상에는 총 5개의 카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플러스 카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카드로 넣을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났습니다. 어쭈빈니 꿀팁 제공 나와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